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식품에 새로 출시된 김준호랑이 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시 그 비하인드스토리가 참 재밌는데요 그 개그맨 김준호씨가 김판매를 통해서 대박나는 꿈을 꾸고 예지몽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김브랜드 이 성경식품에 직접 전화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식품 이 성경김은 간지성분이 없는 그 뉴질랜드산 천일염과 엄선된 그 국내산 건강원초 그리고 당일 착유된 신선한 그 들기름으로 세가지 원칙을 고집하면서 40년간 국민밥상을 책임져왔다고 합니다. 이 김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김 구성은 한 묶음당 한 16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김준 호랑이 김, 재래식 닭김의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. 뜯어 볼게요. 보세 이렇게 고소한 향기가 나고요. 음. 음. 음. 들기름 향도 아주 잘 나고 음, 맛도 너무 맛있어요. 이, 이 두께감도 살짝 적당하면서 바삭바삭하고 음. 이게 너무너무 그 고소한 들기름 향도 나고 진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? 음. 그리고 이제, 뭐, 반찬 없을 때나, 특히 입맛 없을 때, 밥도둑일 것 같아요. 음. 원래 김은, 원래 국민 반찬이잖아요? 짭짜름하고, 바삭바삭하고, 음, 정말 맛있습니다. 음. 김한 번씩 싸서 줄게. 음. 네. 한번 어, 먹어보자, 우리. 나 먼저. 집 먹은 그래도 오빠가 너보다 미니까 지유도 금방 줄게 오빠 줄게 아, 지유도 여기 있다 지유내큰 바닥에 가 지유가 가 아, 아, 지유가 가 으악 아, 한 번에 먹어볼까 얘들아 먹어보자 김 ASMR 진짜 맛있어요 정말김 진짜 맛있다 근데 음. 최고지 최고. 응. 그냥 하나 먹어볼까? 이렇게? 응. 이건 내꺼야 그냥 볼까? 먹어볼게요 응, 진짜 맛있어요 지유야, 지유는 어때요? 맛있어요? 최고예요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맛있게 먹어요 팔 저렇게 나눠 먹어 떡주이마 진짜 맛있지. 해군입니다. <웃음> 잘 먹네. 어잘 먹네 아빠가 한번 먹어볼까 정우 아빠. 어, 아빠도 아빠. 먹어보자. 아... 아... 음. 음 오, 진짜 맛있다. 어 음. 고소하다. 맛있어요.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음, 진짜 맛있다. 지한입더 줄까요? 응. 근데 밥도둑이네. 나 밥도둑.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. 아이들도 역시나 너무 좋아합니다.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엄지척 들어주네요. 음, 요 성경김에서 나온 이 김준 호랑이김. 정말 바삭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어, 아이들도 물론이고 어른들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한번, 한번쯤 정말 꼭 드셔보시길. 추천해 드립니다. 어, 진짜 맛있습니다. 강추! 최고! 최고!